뭔가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 현실에 맞아야 된다. 현실을 벗어서 우리가 풀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최초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은 이 우주의 진리에 맞아야 된다. 인간은 아무리 해봐야 우주 속에한 개체, 생명체이니까, 그지 우주의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원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천문의 원리다. 천문의 원리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태양계를 기점으로 해서 푸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 소속의 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태양계의 이 이론에 맞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가정이 뭐 필요 없는 거잖아. 세 번째, 우리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야 된다. 그죠 자연의 위치는 뭐, 아, 바람이 불면 막 강풍이 뭐 강풍이면 강풍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그지 높은 거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자연의 이치다 자, 네 번째. 그동안에 학문이 발전을 해오면서, 과학은 답이 하나뿐이랬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과학의 이론에도 맞아야 된다. 그죠? 과학의 이론에 어긋나는 이 논리를 가정과 가술로 전개할 수는 없는 거다. 그죠? 다섯 번째. 우리는 학문의 논리다. 학문의 논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o w 1 h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연역법, 기납법으로 접근해 나가고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1다기 1은 2고 1다기 3은 4다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인 이 논리의 논법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돼요그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인간의 우리는 도리에 맞아야 된다 누구 말 때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만 이 그 자식이 태어난다고 했으면 누구 말따나그저 우리가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뭐 하느님의 뜻을 내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거는 정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우상화하기도 하고 그거 이런 걸 하지만은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지간 철학이 되던 심리학도 여기에는 이론에 맞아야만 된다 그죠? 학문이 되려면, 이 이론은 맞지 않는, 뭐, 이거 철학이, 이론이, 심리학 이론, 사주학 이론을 전개해봐야, 그거는 학문이 안 된다는 거다. 학문으로는 가치는 없다.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여섯 가지 이론은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접목을 해야 돼. 자, 만약 가다가 과학 이론이 잘못돼갖고 바뀐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과학 이론을 다시 우리 논리도 그 과학 이론을 다시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음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래야 한문이 되는 거요 우리 제가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능한 논리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는 전제면 단순하게 전제일 뿐이고 이것을 전제로 와서 우리가 인간의 인간의 이 운명을, 운명을 푼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 가지 우리가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더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열 가지 가정과 가설에는 우리는 맞아야만이 인간을 풀수 있는 학문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10가지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한 풀어 봅니다 자 전제 조건은 6가지다 그죠 이 전제 조건은 6가지에 맞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10가지 이가정과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번째 그래야만이 학문이다 학문이그 근거를 푸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학문이다 자 10가지 가정과 가설을 풀려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 달력을 써야 된다. 그런데 달력에는 우리가 양력이라는 달력과 음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음력은 우리는 서면 틀린 것이다. 왜? 이 태양계의 자연의 이치 법칙에 맞지 않는 달력이라는 거죠. 지금 4 8팔자면 음력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요 내가 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자연의 이치래 자연의 이치는 태양계의 논리다 그죠 자 여기에 태양이 있다면 여기 가다가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에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요렇게 가는데 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면서 우리는 계산한 값이 양력입니다 지구가 돌면서 생길 값인데 엄정은 어떻게? 지구가 달을 돈다고 계산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15일이 되면 항상 보름달이라는 거다, 그지? 그래서 지구가 달을 돈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지구가 달을 돌지 않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달력을 엄력으로 쓴다는 것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 오공화국 때, 우리가 저,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가, 그래갖고, 저 엄력, 음력, 엄력을 쓰면 안 된다 해갖고, 양력서를 쓰게 했다, 그지? 그런데 반발이 워낙 심해갖고, 이것도 이루지를 못해서,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니 역학하고, 우리 불교하고 때문에 못바꾼 못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음력 달력은, 전 세계에 쓰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에 쓰고 있는 나라 달리기입니다 북한도 안 쓰고 일본도 안 쓰고 중국도 안 쓰고 아무 데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역학하는 데하고 절에서만 이것을 엄력을 쓰니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엄력은 우리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달방은 밤에 보름달에 이거 쓸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그이엄력은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만 따 다르다 이말이야 다른 쪽에 나타나고 그러면 업력은 자연의 이치에도 예반되고 학문적 논리에도 위반되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생일이 어떻게 업력 생일하게 되면 생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똑같은 날 밥해 먹는 날이 없잖아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그거 하고 하노 안 <웃음> <웃음> 60년. <웃음> 그런데 60년만 해도 한 번씩 안도는 날도 있습니다 어 윤달 윤일이 다르면요. 6년만에도 아닙니다. 제일 길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냐면요. 360년 만에 한시 돌아옵니다. 그 예? 네? 절기도... 그럼 24절기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쪽에서 비슷한 양력이라 도 양력 쪽에 지금은 전부 다뭐 역학에서는 무조건 음력입니다. 절기가 그렇지 그런데 절기는 1 0 0 양력이라는 데지 24절기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이 머리에 담겨져 있는지 알겠죠 조금 있으면 다시해 보겠다 절기는 양력으 맞는데 거기 100% 양력아니1 0 0 양력입니다 24절기는 1 0 0 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농사를 어,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다. 2월 4일이 무조건 입춘이죠 3일이 될수 있고 4일이 될수 있고 니죠니죠 그거는 3일이 될수 있고 4일이 될 4일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저업력에서 맞춰서 그런 거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오지간 자 자오지간 업력은전세계 <웃음> 아무 데도 설수 없는 달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을 따지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안 쓰는데, 그걸 맞다고 막 이러는 거지. 이게 문제겠지, 그지? 그런데 지금도 렇고 전부 다 양력인데도 불구하고, 뭐, 업력이라고 시합 보고, 뭐, 이랬뿐만, 이거 정말로 황당한 거야. 이. 제가 지금 하는 거는 100% 맞습니다. 이. 저는 아까 전에 뭐했습니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가정과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우리가 자연의 이치, 그 뭐고, 자연의 원리를 우리는 풀어야 된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탄생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태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알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모르면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자 그러면 딱 태어나게 되면 지금 태어났으니까 우리 생일을알 거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주다 이말이 그죠 근데 두 번째 아는 거는 남자 여자가 그죠 남녀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 아는 거딱한 개가 더 있다 뭘까요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안다. 그지 엄마 배속에서 나왔으니. 아버지, 여기 아버지를 포함 못 시키는 거 알겠지? 요새는 어떻게, 해? 애 놓던 고 저번에 보기엔 뭐, 흑인도 놓고 백인도 놓고, 그지 저, 우리는 뭐, 빅뉴스지만은 세상 두기를 낳는데 전부 다 뭐, 임자, 어? 남자가 다 다르더라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남자는 절대로 몰라요. 단지, 엄마만은 안다 엄마 배 속에서 전어으니 어쩔 수 없이 엄마만은 알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갖고 풀어야 돼그죠 아는 것은 얘가 살아 본 적도 없고 먹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 알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세가지 밖에 없으니 이거 갖고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달력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한 40살 이후 나이 많은 어른들은 대부분도 엄력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이양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하도 뭐, 서고 내려 어떤 게 돼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쓰는데, 뭐, 애들은 어떻게, 세뇌되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애들은 어떻게, 병원에서 양력으로딱 계산하고, 몇 년, 몇 시, 몇 시까지 딱 찍어갖고, 딱 주니까, 모든 생일이 젊은 아들은 전부 다양력을 쓰고 있는 거야. 그 40, 거의 40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후는 엄력이고, 이, 그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아이들 거의 40대쯤까지는 대부분 다양력이있어 <웃음> 그는 조금 초 초년 에서 태어난 나 같아요. 어, 초의 개념만 한 10년. 어. 엄마가 자꾸 강요하니까. 어, 양력을 더라도엄다 알아서 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엄마가 엄마가 오기는그렇지 애기들은 안 오니까. 어, 애기들은 대부분 다 이게. 어. 자, 두 번째. 사주를 풀락하게 되면 달력을 썼으면 제일 큰 거는 뭐고? 연도제. 연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연도를 한 해보자. 우리나라는 좀, 정말 우리나라는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제일 오래된 것이 당기다 그죠? 당군 하라, 우리는 조상이니까 이건 쓸수 있어요. 단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문적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불기, 그 다음에 우리는 서기, 그 다음에 우리는 갑자년이라는 것을 쓴다, 그죠? 그런데 당군은 당군 할아버지니까, 이거 항원적으로는 설수 없고, 불기는 부처님 그거니까, 이것도 설수 없고, 서기는 우리가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고 있다. 이 그제 서기는 전 세계가 우리는 통합해 갖고 쓰는 것이고, 그런데 갑자년의 정체가 뭘까?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뭐 가르쳐 줬는가 아닌가, 이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갑자년을 가지고... 우리가 풀고 있는데 이 사주팔자가 갑자년인데 그지? 그 8개 글자도 전부 다 갑자년에 들어있는데 선생님 한번 물보자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묻는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가짜 가르쳐줬는지 짜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다 갑자년이 뭐예요? 갑자년이 언제 생겼을까? 갑자년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그 um, 육식 갑자는 육식 갑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갑자년이 언제 생겼으며 이것이 연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은 어떤 논리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뭐 <.ss1>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전부 다 100% 거짓말이라는 거다.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우리 사주 빼잖아. 이것이 갑자 갑자기지 그제 육식 갑자다 이 말이야 그제. 이 자체가 우리수서 생기는 거 누가 만들었는 거 언제부터 생기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전팔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믿노? 책에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 누가 그 만들었다고 그 옛날 당분시대부터 뭐 있었겠죠? 참 말이네 그 허구를 그게 허구라는 거다 지금 아시면 바로 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게 주라고 그러는 거다 그 허구를 가지고 우리 맡고 막우기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까운가 그 달력이 정말 엉터리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여덟 글자 사주팔자 이거 제가 풀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뽑는데, 이 갑자년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갖고 뽑아갖고 어떤 답을 구할 것이며, 이거, 뭐 때문에 이거 갖고 갈 것이며, 그거 참 웃기는 이야기가이 그러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은 몰랐다고 치자.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갖고 가르쳐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허구석에서 내 많은 돈을 갖다 준지 알겠죠? <웃음> 내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용한 했잖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응. 알면서 묻잖아요 자기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 이, 이 역학에 대해서 이 관심이 있으니까 오잖아 그럼 전혀 모르고 우선 난 몰라요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또조금은 알아야 되더라구요 알아야 되는게 아니고 완벽하게 알아야지 와서 벌써 알고 된대이 사람은 그렇지 당연하지 자기 거다 알아요 벌써 자기 뭐 내가 지금 있죠 네. 조금 있어봐요 이갑자이뭐문에씁습니까 뭐 이거 갖고 씁니까? 누구 질문 한단 말이야, 물어보는 사람이. 그럼 나는 몰라요? 이렇게 답할 거야? 그러다가 터지는 거야. 왜? 방편이야, 이거. 벌써 인터넷에다 공개돼갖고, 음. 이 사람은 내보다 더 많이 올고 오는데,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해갖고, 말해갖고 말해, 되겠나? 되게... 참, 여러분, 우리 선생님, 뭐, 어, 저기가 뭐, 엄력이 돼서 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터지지. 그건 뭐, 누가 그 사람인데 상담하겠어요? 그양정인데 뭐, 엄력이 돼서 했고 갑자기, 그거는 뭐, 엄두소리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빡차고 나가지. 그 사람인데 상담받겠어요? 자, 웃기는 소리인데, 그거. 그거는 지금은 하도 아직까지 모르니까. 일반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몰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제 유튜브 공개 이거다 해놨어요. 아는 사람 그리고 온다 이 말이야. 갑자년은 뭐, 뭔가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 이거 서른 사람은 모르고 물으러 오는 사람은 다 아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기서 상담을 하고 있겠어요 앞으로? 갑자년 흔해안다이 말이에요. <목소리도> 갑은 일이 뭔지 모르는데 나동문사도갈 거야 아이고 참말로 아유 뜻을 참 아유 아이고, <목소리도> 아이고, 참 아유 아,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아이참 아유 참아이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거는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내이론참아론참 아유 참아아이아아 이거 어떻게 되냐고, 사주팔자 찾는 사람들, 그 사주팔자 이론이지. 이거 쓰지이천복의 수지, 수지사주 이론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걸안 쓴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고 썼는데, 그 틀린 공틀인데 그거는 사주명의의 이론이지, 우리 이론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고또 물으러 오갖고, 이거 갑자기 이거 뺏을 때, 이거 갑자기 이거 뭐요 이렇게 물을 거야이 말이야. 아는거 주로하는 주,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은 그걸게스풍거거면 그래 그러면 갑자 년이면 뭐 청간 지지가 어떻고 어렵이야니야 니가 그래 갖고 무슨 상담하라고 가보지 그거 있겠나 연호일시에 갑자 년에 들어가는 갑자 년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갑자 년이고 네. 저 밑에도 갑자 원이고 네. 갑자 일이고 갑자 시잖아 전부 네. 다 갑자된 말이야 그것도, 뭐 그것도 없는데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다 저, 저보다 갑자년이라 그거는 사주에서 노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을 온다 이 말이야 물을 오갖고 푹 하게 되면 내가 뭐갖고 상담하겠노 아니 갑자년 정체를 묻는데 이 사람은 벌써 다 알고 왔는데 뭐 갑자년 갖고 갑을 반경 이래 할까 그러면 동문서답이잖아 아, 갑자년이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 제가 갖고 막, 전도문서도 하면 되겠나? 갑자년이 뭔지 모르는데, 운명이 뭔지 모르는데, 막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절에 하고, 이건 뭐, 저래가서 저래라고. 이거나 똑같은 답이잖아. 아니니까. 네? 그럼 아, 참, 그래. 우리 선생님, 그걸 알려야 진짜. 그거는, 우리 상담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인데, 선생님 말 듣고, 어, 모르는데 뭐라고. 알지 다 알지요 지금 이건 다 공개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 큰일이지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이지그뭐전 동네에 서야 할머니들이나 통할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뭐 공부도 안 했을 거고 인터넷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야 막 그창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젊어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전부 다밝혀져고다 있는데 뭐 그렇게 내가 안그러나 한 3년, 3년, 뭐3년 해먹고 말것 같으면 뭐 이거 몰라도 돼. 그지? 많은 사람하고 신이질하면 갚으라 하고 니당하오지말 하고 이러면 되겠지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이거는 아닌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기 불기는 쓸수 없는 것이고 서기는 우리가 공용으로 썼는데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2016년이라는 것이 지구가 생겼을 때 2016년만 됐으면 이건 자연의 이치라 그죠? 그런데 지구가 언제 생긴지 모르잖아 예, 그러면 이것을 보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증 자 이것을 우리는 보정 나중에 이 보증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학문이 되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를 해야 되는 그죠? 그거 없이는 학문이 안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갑전년의 정체를 우리는 한번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됐는가 보다 6년 요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6년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ET 뉴스 내가 전자신문 기자가 전자신문입니다 전자신문 기자니까 이 과학을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전자신문 현 사람은 과학을 뭐, 공대가 아니면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학위 노는 것은 별로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립대학의 논문은 지금 국립대학에서 노는 학위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이에 6년, 6년인가 7년 전에 사립대학에서는 사주명리학 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 뭐 국립대학에서 철학가에서 사주명리학 박사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갖고한 논문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죠? 지금 7년인가 됐다 신문기자 이 만큼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자신문 기자가 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 갑자들이 정체를 모르겠는데 당신이 박사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박사니까, 이것을 좀 설명 좀해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박사가 묵묵부답이야. 그렇게 전자신문 기자가 열 받은 거야, 이제. 열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공문을 해갖고 심사위원 교수들인데 다 보낸 거야. 갑자기 정체를, 학위를 준 심사를 한 사람들이 갑자기 답도 못 하는 그 심사가 무슨 심사냐 해갖고, 그, 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너무 똑부라지다, 그것도, 그제? <웃음> 갑자기 정체를 갖다가 심센 산업에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안 하니까 지도교수가, 전자신문 기자에 이 전화를 한 거야. 아, 갑자기 이는 정체는 뭐가, 이거 변명을 좀 했어. 그러니까, 열흘 딱받아가지고 전자신문 기자가 막 신문에 팍 내본 거야. 그러면, 창문이라는 게, 그, 갑자년을 갖고 사주, 육식 가짜 갖고 푸는데, 이갑자년의 정체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황당한 거잖아, 그죠?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런데 우리,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시, 황당한 짓을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네, 아, 안 했으니까, 예, 했으니까 천만 다 이거. 상담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황당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갑자년 정체를 우리는 한번밝혀 줍니다. 어, 이게 그, 좀, 모자란 우리 강사들이다. 응? 역학을 해갖고 모자란 사람들만, 갑자 년은 뭐, 원나라 때부터, 뭐, 저 명나라 때부터, 이런 소리 잔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어, 어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게 돼. 철저는 소리다. 자, 이 갑자 년은 어떻게 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응? 어?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명리학을 기쯤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의 유생들이 발달되었대. 그제 이조시대 때는 불교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황제국가야. 뭐 청조 몇년 메이지 유신 몇년 이런 식으로 했지. 그렇게 무슨 왕몇년 이래 안 썼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이것이 황제국에서 나타내는 연호였죠. 연호. 뭔지 알겠지? 이것이 연호라. 그런데 이 유생들이 어떻게 우리도 황제국이다. 이래가지고, 연호를 만들자 한 거야. 연호. 연호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된 것이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통일시대에통일시대의 시대의 무덤에 가보게 되면, 어디 가면, 이 그림들이 있어요. 이것을 본다가지고, 자축인물을 적어놔놓고, 거기에 만들어진 것이 육식갑자야.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어디서 기점을 해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병자, 호랑, 어, 뭐, 갑신, 정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구리 시대 때, 이런 거 없었잖아. 뭐, 강계토학 몇년 이렇게 놓았지. 우리는 뭐 어? 갑자년 몇년 이렇게 안 썼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 이, 이 연호가 우리 사람을 인간을 운명을 푼다고 한다면, 정말 어쩌면 연도를 쓴다고 하면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러면 월로 한번 가볼까요, 월? 월에도 우리는 어떻게? 엄력을 쓴다고 해놔놓고 절기를 갖다 붙이 거야. 절기는 또 양력이야. 그래갖고 한의 시작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동지세수설, 그 다음에 입춘세수설, 그 다음에 1월 음력 1월 1일 세수설 이런 거 하죠.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제? 물은 조금 알아야 되니까. 자, 2016년 2월 4일은 입춘이다. 그제? 자 2016년 말 예를 들어 갖고 이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 갖고 1월 31일이 이거는 양력이고 이것이 음력으로 1월 1일이다 2016년 1월 1일은 이거는 양력이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는 2월 2일 날 태어났다 나는 뭐가 무슨 년일까? 병신 년일까? 2016년 2월 2일. 네. 그러면 병신 년 무슨? 그 병신 년 아니지? 입춘은 안 지났으니까. 아, 그, 그러니까. 그, <웃음> 입춘으로 보면 입춘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사주 명리에서는 어떻게 해? 입춘이 안 되니까 난 병신 년이 아니라, 그제. 그럼 우리 텔레비전은 어떻게 해? 1월 1일 되면 병신 년이 하잖아. 그죠? 그럼 어느 게 맞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해. 어떻게 해? 입춘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양력이라 그지 양력이라 그럼 어떻게 해? 사주민지는 그만 자체가 완전히 그거 꽝이야 <웃음> 생각해봐 <웃음> 어,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야 그렇죠. 입춘하게 되면 이 이것은 병신년 아니다 그제 얼민년 아이가 그제 이거는 얼민년이고 요 가야만이 이제 병신년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1일 양육으로 이럴 일이 병신년이잖아 달력도 병신년 해갖고 노잖아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갖고 병신년에 해갖고 노는데엄마 푸는 거는 어떻게 이거 하고 이렇게 푸고이게 이게 뭐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 아 그거 아까 이야기 했잖아 우리 선생님이 파단 그 만세력은 다른 만세력하고 다르다는 거다 지금 LG 만세력하고 삼성에 들어있는 만세력하고 그뭐 달력도 달라요 어느 달력도? 틀리다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나는 그지 맞다고 우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래 뭐 그러면 만 되겠지 이것이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제 동지 세수설, 동지는 언제예요? 동지 세수설, 이거 갖고, 안 맞으니까 동지 세수설도 튀어 놓은 거야. 아니지, 동지도 필요 없고, 연도, 우리는 수리를 버치게 이렇게 연도로, 여기가, 어, 이것이 뭐, 1월 일이면 뭐. 1월 일이고 그거야. 뭐. 자연는 이제 쓰는 그대로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허구가 많다 이 말이야 그죠? 오류가 많다 그래서 우리 갑자녀는 알겠죠 이 갑자녀는 이 연도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 연호야 연호 연호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푸는 데 쓴다고 하는 건 그거는 말이야 그 부처님이 뭐 불기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뭐 부처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당기야, 우리 할아버지이는 할아버지지만. 그런데 당군 할아버지도 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웃음> 그것도 뭐, 우리, 우리 황당한 논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그렇게 자우면 뭐, 누구 말자는 뭐, 어, 고메에서 태어났다. 자꾸 이 사람 뭐, 헷갈린다. 우리, 우리 그것도 뭐가 더 그렇다. 너는, 저는 밀양박씨니까 자, 이가 되면 박흐 끝에 보게 되면 어떻게. 자, 경주 하늘에서 백마가 타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내려가지고, 백마가 알을 났다. 이마는 알을 났는데 거기서 깨어난 게 바코기 셨는데 누가 그말 믿겠노. 근데 우리 할아버지만은 그말은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만은 그 말을 우리, 우리 그 가져고 우리는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믿겠노. 그렇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지. 우리 세, 우리 세 가지는 이거 이거는 이는 정말로 근본이다, 근본.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막사주명리를 하든 뭘 하든 역학을 하든 모든 수리심리를 하든 상담을 하든 자우 이거는 근본이다 자 우리는 월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금 절기를 쓴다는 이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음력을 쓴다해 놓고 다른 양력으로 썼으면 이건 뭐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되겠지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는 거다. 자, 요것보다 좀 작은 거는 1이다, 1, 그치? 하루다, 하루. 자, 그러면 이 하루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음력으로 선다고 하게 되겠죠 아까 잠깐 이야기 했지만, 음력 계산해갖고, 윤달, 음? 윤달, 윤일, 그 중에서 2월 29일, 윤달 윤일에 2월 29가 한 300년 넘어야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신간이 태어난 이론으로 증기할라 하면 일년에 한 번은 생일이 와야 돼. 그렇뭐안 되면 몇년 만에 뭐 10년 만 주기로 한번 온다든지. 뭐 그러면 내가 깨어 나갔고 3 0 0년지낼라 하면 내가 몇번 태어나야 되겠노. 그렇 평생에 생일도 한번못 보는 거 같고 이게 이론으로 풀면 풀리겠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한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많다는 거죠 매년 윤달이 같은 달 윤달이면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은데 이 윤달은 시도 되도 없이 변한다 이거죠 3월달 됐다 6월달 됐다 9월달 됐다고 막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투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렇지? 그대로, 일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 여기서 두 시간 간격으로 썼는데, 이두 시간에 뭐가 차이가 날까? 그치?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두 시간 간간에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 우리 여덟 글자니까, 여덟 글자니까, 우리가 일 시간을 딱 뽑게 되면, 이제, 4분의 1이 된다, 4분의 1, 그치? 그러면 저것에 4분의 1이 그 문제가 생긴다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노, 그죠? 풀리는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확 국제표준시는 이게 북경시고 이것이 동경시다, 그죠 그래서 북한에는 어떻게 저거, 저거 나름대로 시쓴다 이랬다, 그죠 그러면, 두 시간 간격이면, 요것이 두 시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 나면, 최소한 한 시간은 차이 날까 아이가, 그죠 작아도, 이 이런데 가까운 데는 작아도 30분 차이 날 거란 말이야, 그죠 응. 그러면, 인간의 운명에 좌우하는 게 4분지 1이나 되는데, 이거만큼 차이 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부스리면, 부스이한 시간 정도는 차이 난다. 누구말대로 북한에서 사 시간 조절한 거라, 이것 이 때문에 조절한 거라, 그3 0분 조절한 거라, 한 시간을 조절는 거라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직한거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노 동경시를 했기 때문에 동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사주팔자 품은 전부 다 일본놈이야 그래서 변화해갖고 30분 강조것을 해야겠네 그렇게 30분 그거 자체가 허구라는거다 시간을 따지라는거 이거 계산하면 30분 조금 더 되지. 응. 음. 4분 정도가 이제 네.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 말이고, 30분 쓴다는 거요 자, 우리가 울릉도 있는 거하고, 백령도 있는 거, 이것이 30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간을 선다는그 자체가, 그거는 허구라는 거잖아요내 이야기는 시간이 중요해. 30분 정거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오늘 2시 태어난 사람하고, 넷시 태어난 사람하고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한번 해보자 다를 게뭐 있겠노 병원은 똑같고 의사도 똑같고 간호사도 똑같고 엄마 아버지도 똑같고 그 환경도 다 똑같은데 2시에 태어난 아이와 4시에 태어난 아이가 무엇 다를 것인가 다를 거라고 찾아낸 것은 하나도 없을 거잖아 내 찾아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역학의 근본으로 하면 올라가면 역학의 음본으로 하면 올라갑니다. 지금 사주명리가 근본이 뭘 있겠나? 자 주역이 탄생한 것은 좀 오래됐겠지, 그제. 주역은 주역은 인간의 운명을 푸는 것이 아니라 는 거다, 그제. 주역은 인간의 운명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된 인간의 운명을 상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바로 인간의 운명을 풀수 있는 것이 당사주예요 당사주 아세요? 정말로 이거는 당나라 사주다 아이?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 봐도 우리는 당나라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사주를 푼다는 데는 당나라 면 어떻게 우리가 신라와 이 나당 합세하는거예요 그제. 당나라가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합갖고 그때 삼국시대 때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이때 넣어놓은 것이 당사주라는 것이 그림 당사주였어요 그림 알죠? 지금 나와 있는 그림 당사주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는 몇개 없었어요 지금은 또 사람이 그리 가지고 있지 추가를 시킨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내려오다가 이거 갖고 너무 황당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역학계의 최고의 최고의 이 이론은 이 우리나라의 역학계의 최고의 이론이 뭘까? 몰라요? 우리, 우리 토정 선생이 토정 자 이것이 토정 비결이라는 것이다 이 토정 비결이 그냥 우리 토정선생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당사주를 갖고 그냥 푸는 거야 당사주를 푸는 거야 그러면 토정선생의 지금 내가 정확한 날은 모르겠지만 말해봐야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됐다 그죠 이것이 4 0 0년밖에안 됐다는 거야 뭐 그래서 뭐뭐 뭐 원나라가 어떻고 태고가 어떻고 그거는 전부 다 헛소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토위 당사주와 토정 비결은 어디까지 배웠는가요? 어디까지 여러분들 사주를 썼겠어요? 당사주와 토정 비결은 시간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토정서제는 시간이라는 것은 빼야 된다고 이야기 한 거야 상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3주로서 쓰는 거야 3주 뭔지 알겠죠 3주야 그렇게 연월 일만 갖고 쓰는 거야 그것도 원래 양력 엄력 갖고 쓰는 거야 양력 갖고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 이게 잘안 맞다 이거지 처음에는 확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토종 비결이 누가 썼겠어요 토종 선생이 썼겠어요 이거는 토종 선생이 쓴게 아니래 이 말이야 옛날에 토종 선생이 당사주를 갖고 하, 그때는 내가 보면 지금 신발이다 이 토종 식생이 당사주를 또 배우고 신발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상담하면서 풀어난 거 있잖아요 그제 그래갖고 토정승인이 죽고 난뒤그 옆집의 할아버지가 그걸 모아갖고 만드는 게 토정비결이라. 그 토정승인이 직접 쓴게아니라이 말이야. 근데 그거 맞을 수 없겠죠. 이거 지금 한국지 아든지 어떻게 맞겠어그걸 조합해갖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안 맞거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토정비를 개수 갖고 이거 풀라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넓혀는 거야. 이? 개수를 넓혀는 거야. 이? 개수를 느기다 보니까 우리 방법이 없잖아 아 그러면 사주를 시간을 도입하면 되겠다 전세계 자축이며 진서함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시간을 느끼면 되겠다 그래서 12개를 넣게 되면 아주 많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주 명리다 그런데 여기는 명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위에 음? 조선시대 이 초반에 명약이 들어온 거이명약학은 다릅니다 이 명약은 어떻게 하, 인간이 어떻게 되라 인간 도둑이 비슷하게 인간이 갖춰야할인간이 도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가 그래서 유생들이 하, 군신유의 이런 것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이것을 따 가지고 사주와 이것을, 이거 짬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주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주명리에. 자, 그러면 이 사주명리 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것이 뭐, 원나라 뭐, 그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실지 그랬는가 한번 보자. 실지 그랬는가. 자, 막뭐 연도에도 갑자년 쓰고, 월에도 갑자년 쓰고, 이래도 갑자년 쓰고, 시에도 갑자년을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확인을 한 해보자는 거다. 그죠 우리가 진호가정에서 확인을 한 해보자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3일절 노래 배워봤나요? 다 알겠지 3일절 노래는 한해 볼까요? 김미년그 기, 기, 뒤에 뭐예요? 김미년 3월 1일이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김이년 3일절이 어떻게? 김미년 3월 1일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연호라는 거다, 연호. 연호. 이때까지는 어떻게 월과 일에는, 월가 일에는 이런 갑자년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당연한 증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일까? 이것이 1919년도다, 그지 지금 고작 해봐야 100년이라는 거다, 100년. 지금 고작 해봐야 100년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주 명리가 중간에 하게 되면 일제 압박에서 이, 이런 데서 사람이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랬다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한 거는 우리 해방 이후에 이 본격적으로 태동이 됐는데 사주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젊은 사람들인데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 인정해 줄거는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정산도다 정산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고 이 사주를 가르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보급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학교에 가도보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는 뭐 진리 연구야 뭐 이런 게있어 그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사주 면리가 급극하게보급돼갖고 현재에 이르게 된거요 그러면 지금 지금 사주명리는, 뭐, 뿌리가 억수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도 없어. 뿌리가 없다는 거다. 많 해봐야, 뭐, 백 년이다. 백 년도 안 되는 거다. 자, 이것만 작곡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 우리는 열 가지는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세력이다 여러분들이 만세력은 우리나라에는 아홉 종이 있다 아홉 종이 아홉 종 9종 만세력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올바른 만세력인지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저거 주장하는게 맞다는거다 그지 누구말가하다 서머 뭐 타임을 조정 해야 되니 뭐가라든지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무 신뢰성이 없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데이터 동태도 많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뭐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뭐 답도 없는 거 그거 갖고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백과사전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다 엄양오행설 그치? 그런데 엄양오행설은 100% 거짓말이다 <웃음> 100% 거짓말이라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거는 오늘 음양오행설이 얼마나 100% 거짓말인지 나중에 내가 소개를 한번 해줄게. 시간 나면. 시간 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음양오행설이 아니라, 음양설은 원래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행설만 쓰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리법칙에 따르면 오행설을 쓴다. 그런데 기존의 음양오행설은 내가 이야기하면 100% 거짓말이다. 정말로 100% 거짓말이다. 요만큼 또 진실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같은 거는 좀더 오해 오해 갖고 했지. 근데 요만큼도 없다 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오늘 설명을 해드요 우리 선생님은 딱들어야 되고 그치 요만큼도 거짓말, 참말이 없다 했다. 자 여덟 분. <웃음> 여러분들이 동일를 사주라 하기면 어떨까? 이런 지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서울, 부산, 강주, 대륙, 뭐, 이렇게, 전부 다 다르다. 이거면 최소한 도 30분 이상은 차이 난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시에 태어난 것은 2시간 안에 동시에 태어난다. 하게 되면 500명이 됐다. 그지 그럼 500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거야 말이야. 전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 사주를 풀지 못하면 이것을 풀지 못하면 이거는 학문적 기반이 없어지는 거야. 학문이 당연히 기반이 없어지는 거야. 이건 못 푸는데 뭐 어떡해. 500명 나눠 놓고 뭐 500명 중에 3명 점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는 상등이네상등이 우리가 테레비에서도 많이 봤고, 삼둥이도 있고, 사둥이도 있고, 오둥이도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다 다른데, 어, 저기 어떤 다고 사도 똑같이 나눠 놓고, 저걸 왜 그러는지, 우리 풀어바라하면풀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쵸? 당연히 다른데. 아 똑같은, 상둥이는 똑같은 환경이니까. 어, 살아갈 때는 이제 커서 그렇고,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거다. 자, 열 번째.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니까 한 명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죽을 때는 똑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온 가정은 우국곡절이 처음부터 다를 거잖아요. 한 명이서 추락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재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억지로 엉켜온 사람도 있고, 모든 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전 세계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것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뭐, 넘나에 우리 사주가 남의 나라에 진출을 할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느 그 사람들은 딱 보게 되면 저거 완전히 우리가 토인들, 아프리카 토인들이 이거 뭐 젓가락 달았고 이제 점치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학문지,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열 가지를 맞아야 돼. 그치?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맞이 안 되겠나, 그지? 그런데 사주명리에서 여기에 맞는 것만 찾아봐요. 사주명리에서 지금 가정과 가정 가정과 이것을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것을 쓰고 있는 것만 찾아봐라. 그럼 뭐? 예수님 이렇게 막 주장하지만은 여기에는 단한 개도 없다. 정말로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렇긴는아예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순 짜기 그라 짜지기. 짜지기도 아예 답도 없고 답도 없는 짜지기라. 이론도 없고 답도 없고 저거는 뭐 말이 맞다고 했었지만 이거는 뭐이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우리 한, 뭐, 이론이 되려면 뭐, 다섯 가지는 맞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는 내가 가정을 해서는 이런 가정 설정을 했다. 이런 토가 달려야 되는데, 그죠? 이론이 되려면. 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없으니, 그건 뭐, 이론이 되겠노? 그래서, 이 수리사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한계도 없이 이것을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워온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많이 해갖고, 시간 꼴, 시간 소매하고, 몇십 년 배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아예 뭐 애초부터 답이 없는 거야. 뭐, 뭐.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뭐 어떻게 해 우리 선생님 어쩌면 굉장히 황당했죠 아마 처음 들으면 정말 황당할게다 제가 있죠 서울에 가가지고 철기가 양력입니까 물을 특강을 할때 철기가 양력입니까 없니까 물으면 양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내 철걸로 갔을 때몇년 동안 그만큼 우리가 이세뇌돼버리고이 잘못을 맞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처음 총괄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막, 전부 다 지금, 뭐 어? 엉터리를 맞다고, 막, 어거지, 막, 떼거리 해갖고, 어지거지, 어그지 시험은 그것이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 정신문화가 진짜 빨리 개조해야 돼. 이 큰일이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말만 한국이지. 이 정신문화는 이건, 나라가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이 나라가 존재하겠나 이렇게 허리멍텅 해갖고 아이 것도 맞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다가 다시 합시다 응.